24일에 방송되는 '불타는 트롯맨'은 설 연휴에 딱 맞는 디너쇼 특집으로 시청자들에게 초대형 트롯 종합선물 세트를 안깁니다. 특히 디너쇼 특집은 9천 명이 넘는 방청 신청 폭주로, 35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은 270명 국민대표단이 참여해 감탄 후기를 쏟아내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터인데요. 머리를 감고 더욱이 제작진 역시 독해라며 연예인 대표단이 경악한 디너쇼 특집의 극강 미션은 무엇인지 호기심을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너쇼 특집 오프닝은 특별히 본선 2차전 탑5의 무대로 포문을 열어 시선을 강탈합니다. 마지막 대결까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1대1 라이벌전에서 탑5를 차지한 트롯맨들은 누구일지 1대1 라이벌전을 통해 새롭게 급상승하며 처음으로 탑5에 들게 된 연광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한 번만 다시. 제작진은 설 연휴 마지막 날 방송될 불타는 트롯맨 6회에서는 가장 쇼킹한 누적 상금 발표와 가장 화려한 디너쇼 특집을 동시에 선보이며 한시도 눈을 뗄수 없는 명장면들을 탄생시킨다 라며 디너쇼 특집은 트롯맨들이 만든 각양각색 무대부터 서운도김용임 박현빈 신유 홍진영 조정민의 축하 무대까지 온 가족이 즐기는 트롯대축제로 펼쳐진다. 꼭 본방송을 함께 보며 명절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리시길 바란다. 라고 전했습니다. 24일에 방송되는 mbn 불타는 트롯맨 6회는 평소보다 30분 일은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